안녕하세요. 손성준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이제 해볼 운동은 등 운동 중에 이제 롱풀, 그리고 원암 덤벨로우, 그리고 시티드로우. 이렇게 세 가지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롱풀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형태인 뉴트럴 그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우리가 이 뉴트럴 그립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강배근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상안이 이제 내전이 되고, 이제 그리고 상한을 이제 가신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강배근에 많은 부하를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참, 셋업 자세에서는 이제 흉력근막과 코에 강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견갑을 이제 바깥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강배근에 이제 내가 신전시킬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신전을 시켜줘요. 신전시켜준 뒤 수축할 때는 이제 흉추를 위로 들어주면서 이제 팔꿈치가 몸통을 지나가서 가신전이 될수 있도록 상안이 가신전이 될수 있도록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당겼을 때 포인트는 이제 명치 쪽으로 당기게 되면 상부 쪽으로 이제 힘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명치 쪽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복부 하단 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이제 강배근에 전체적인 강배근에 이제 자극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롱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이트와 달리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이 가능해서 이제 랩스 수는 이제 뭐 많게는 2 0알렘부터 적게는 이제 5회서한8알 정도까지 어, 조금 더 중량을 다루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바벨로라든지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량을 다루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한 손으로 할수 있는 원암 덤벨로우 운동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롱풀에서 강배근에큰 이제 데미지를 넣어 놨어요. 이제 한 손씩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이 가능한 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롱풀 다음에는 지금 이 원암 덤벨로우로 조금 더 세밀하게 강배근에 자극을 넣어 줄 겁니다. 이제 원암 덤벨로우 할때 이제 중요한 거는 당기는 방향이에요. 수직 저항이라 해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그냥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강백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부에 있는 근육군들이더 이제 데미지가 많이 갈 거고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덤벨을 나의 엉덩이 쪽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밀어줄 때, 땡겨줄 때 이제 고관절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흉추를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강하게 수축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암 덤벨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루틴으로 롱풀 다음에 루틴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롱풀에서는 좀 중량을 크게 다루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원암 덤벨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량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자극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운동을 제마, 정말 잘 하시고 이제 세트마다 좀한계까지 밀어붙일 밀어 수 있으신 분들은 한 3세트 정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초, 좀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세트 정도 한 횟수는 한 12에서 20RM 정도 어,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키로수 설정 같은 경우는 내가 15개를 하고도 5개를 더할수 있다 그거는 이제 어, 15개를 할수 있는 중량이 아니에요 r i r 이란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개수를 얼마나 남겨놓고 이제 세트를 끝내냐 그 용어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한 개를 더할수 있는데 그냥 이제 그한 개를 이제 하지 않고 놔버리면 1IRIR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2에서 한 3IRIR 정도로 중량을 설정하고 훈련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자세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위 아래에서 위로 그대로 수직으로 이제 들라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은 되긴 되지만, 이제 강배근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배 상부 쪽에 집중이 또 많이 되고, 경갑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승모근이랑 능력근 쪽으로 자극 부위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직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사선, 이제 덤벨을 엉덩이 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당기면서 동작을 하시면 이제 강배근에 전체적으로 큰 부활을 줄 수가 있죠. 네,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이제 시티드로우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롱풀이랑 원암 덤벨로 운동을 하면서 견갑에 이제 견갑의 개입을 배제시키면서 강배근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등 중앙, 이제 승모근이랑 능형근도 이제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승모근이랑 능형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깨를 뒤로 이렇게 동작을 하실 때 개입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견갑을 후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 우리가 견갑을 이제 후인시키려면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견갑은 움직이지는 못해요 반대로 바깥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견갑을 이제 쪼을 수있우는데 용이하죠 시티로 응. 같은 경우는 내가 견갑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이제 그립을 이용할 유용, 거고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을 잡을 때 팔꿈치가 몸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엄지랑 검지 쪽에 있는 요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골의 힘을 강하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발꿈치가 몸통을 향하는 게 아닌 바깥으로 보게끔 이제 셋업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견갑을 뒤로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승부근이 생각보다 힘을 좀 많이 쓸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은 중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중량을 다루는 걸 추천드리고 횟수도 마찬가지로 적게는 이제 뭐 8RM에서 많게는 이제 뭐 20RM까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립을 잡고 동작을 하다보면 이 팔꿈치가 좀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처음에 부활을 걸어 놓으려고 했던 그 셋업 자세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이제 텐션이 빠져버릴 거고. 그래서 이 팔꿈치가 처음에 셋업한 자세에서 안 움직이게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셋업한 자세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제가 제세 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른 거뭐 특별한 거 없이 기본기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좋은 이제 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특별한 길을 찾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그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면 어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내가 어떤 기구를 쓰든 효율적으로 운동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몬스 즈 홈페이지 가면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